최근에 어, 나왔지 가장 최근에 나온 c i x 두곡 예예 <웃음> <웃음> 그래 우리가 그토록 염만하던 1 앨범 이슈. 투 트랙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거기다가 또 타이틀 스튜릿 스튜릿 버전, 타이틀이랑 수록곡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는데또 음. 그러니까. 이번에 곡이 다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그 세계관이 어, 음. 하나의 이렇게 스토리로 연결이 되잖아 음. 그런 작업도 되게 재밌었던 음. 것 같아 맞아, 받으면서도, 작업하면서도 응. 재밌고, 응. 그리고 또, 우리는 워낙 케이팝을 다들 <웃음> 좀 미쳐있잖아. 그런 사람들이면 사실 이런 거를 안정이 가능하잖아. 그지 되게 그 교복 입고 남자 아이들이 응. 나와서 하는 맞아. 그런 곡을 써보는 것도 되게 꿈에 좋잖아. 아, 저 그래서 좋았어. 응. 그... 배진영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 지금 딱싹 음. 지금이 아니면 지금의 어. CIS가 아니면은 못하는 컨셉트 이라고 어, 어, 어. 그, 맞아. 그 맞아. 말도 맞지 되게 진짜 교복이 응. 그 뭔가 어색하게 음. 어울리는게 아니고 그게 또 시기도 시기까지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또 요즘 그 무대상으로 입고 나온 교복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 실제.. 그니까 되게 한국 고등학생들을 음. 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 안무도 되게 멋있고 뮤직비디오도 그러니까.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런 세트 같은 게 그런 가사도 오랜만에 써봐가지고 그치 오랜만에 재밌었어 되게 재밌었어 재밌는. 되게 재밌었어 음. 또 그게 제목이 언급 한번 하셨던데 어. 있었잖아.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죠. <웃음> 원래 실외로 나오기를 바랬었는데 그래갖고 어, 어, 어. 나와서 좋았어. 음. 아 그리고 이거 곡 받아서 작업할 때뭐 우리가 받았던 곡들도 너무 좀 세련돼가지고 아, 되게 좋았었는데 음. 또 이번에 앨범 미니 앨범 다섯 곡이었나요? <웃음> 트랙트리 다 하면서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일단 나오면 다 들어보는 편이라서 다는어 이거 좋다 하고 멈추고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하고 하고 다고 하고 다고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다다고다 하고 다고다 하고 다고다 하고 다다 하고 않나? 이렇게 쭉 듣는 맛이 있어. 음. 그냥 중간에 안 끊고 음. 우리가 된 것만 듣는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나는 근래 되게 어, 이런 행운 있었던가 싶은 게 사랑하는 노가 없더라고. 맞아. 그것도 나는 음. 진짜 인상적이었어. 맞아 맞아. 음, 정말 아예 없구나. 음, 뭐랄까 되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네 <웃음> <웃음> 세상에 대한 메시지. <웃음> 또그 음. 씨앗이들이랑 고는그면 어. <웃음> 너무 귀여워 어.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 씨앗이라는 단어랑 지금 음. 컨셉이랑 딱잘 어울리고 음. 아,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작업할 때 수정 가사 수정하는 음. 과정에서 약간 그 수정 음원 그러니까 일차 음. 막 간호금 같은 거 음. 들어봤었잖아 맞아. 근데 되게 녹음 녹음된 거를 들었을 때 우리도 어 이렇게, 잘하지? 음, 놀랐어 응, 음, 아직 완성된 분이 아닌데도 음, 되게 잘해서 놀랐었어. 기대감이 되게 커졌어.